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오늘은 VR체 영상 바로 찍을 건데요. 한국인이 많는데 말을 걸으면 말을 할 거고요. 우선 이제 촬영을 한번 할 거예요. 이제 돌아보면서 일상이죠. 이제 외국인이나 우리 한국인이 주로 뭐 하는지, 무슨 데가 하는지. 녹음을 하는데 우선 어차피 채팅을 여기 보신다면 동영상은 내려달라면 내릴거니까 우선 내리더라도 우선 찍어놀랍니다 어차피 박제할게 없기 때문에 보자시피 게임 친구가 없어요 음 여기 보면은 여기 보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친구 있어요 이게 온라인이 친구, 여기 이제 오프라인이 친구가 나간 거. 그래서, 그래서 구경을 하면서 볼까요? 이렇게 외국인이 따라가면서대화할 때가 있고요. 이제, 친구끼리나친구친추돼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고그래요 외국인이네. 근데 제가 영어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닉네임을 몰라요. 이 우선...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형으로 안되기 때문에 금방 떠날 수 밖에 없네요. 우선은 딴데 여기 이제 메이 딱두 가지가 전개에요. 여기는 신사에서는... 아침이랑 밤. 근데 밤이 참 예뻐요. 벚꽃이나 하늘이. 그래서 주로 여기로 가더라고요. 맵이. 근데 이걸 왜 찍냐. 한 명이라도 <웃음> 입덕해주면 좋겠는데. 어머 여기 사람이 없네요. 사람이 없네. 이게, 이게 업데이트 돼서 그런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원래이러면 보통 이런 거 이렇게 많거든요. 지금 늦어서 그런가? 저기 저밖에 없거든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우선 가서 보고 나서 말 걸으면 말하고 아니면은 그냥 읽는 거고, 오케이. 우선 앉아있읍시다. 대부분 다 처음에 앉아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요, 귀여운 캐릭터에 딸려옵니다. 진짜예요. 저렇게 귀여우면서도 인것도 오고, 저기 쓰고 있네. 보통은 저기인 사람. 뭐지? 어, 뭐야? 응? 음? 뱁스네 이제 베새라 하거든요? 아. 어. 뭘 쳐다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이에요. 닉네임 보면은 <웃음> 있기 때문에 야, 야, 배치구 야, 배치구 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야, 튼튼해 보이시네. 대체 뭘 먹었으면 이렇게 해 되실까? 음, <웃음> 그렇구나. 도망가시네. 부끄러우셨나 보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한 시간. 우와, 와 목소리 좋으시다 어, 저는 그런 목소리 갖고 싶어도 못 갔는데 다른 여성분이 그런 캐릭터 가지고 남자분이 나오니까 응. 되게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막보여는데거가만해적 많이 아픈가봐요 아, 이 ADHD라고 조심히 들어가요 유혁요요 괜찮아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어, 것것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와 라인 <라임버>. 봐. 야. 꼬리까지 <웃음> 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어.. 네 여기 영상 촬영하려고 우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앉았다가 아, 네. 한국비민이 많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봐도 닉네임이 일곱 줄을 몰라요 영어 포기자여서 영어를 안해서 <웃음> <웃음> 몰라도 뭐 말할 수 있으면 되니까, 한국인 만나면. 그쵸, 그쵸. 오, 드디어 내가 조심! 역시, 역시, 방송하다 보면은, 역시 자신감이 생긴데요. 책도 읽으니까, 더 노력해볼게요. 아, 진짜. 저, 쓰담쓰담 하고 싶어! 아, 미치겠다! 키워 펩스. 킹. 와. 와. 킹이다, 킹. 와. 감주시오. 모두들 <웃음> 약해. 위대하신 주군이시오. 설마 이건 말로만 듣던 왕이게. Yeah. 하셨대? 네, 안녕하세요. 아니, 들이 어떻게 오셨대? 안녕하세요. 님들이 어떻게 오셨대? 눈자네 눈눈자 룬주자. 와.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거기? 아 노력 안. 아, 노력. 음. 아, 아 네. 또. 꼈다 네. 아이 고 경기 아 여기까진 왔는데 그 다음부터 으까 으앗! 왔다! 여앗! 오우 오, 오. 오 <웃음> 어 어이, 총정수 <청병수. 웃음> 어, 거기 전기통 앉아있는 청송수 너무 깨끗해서 그런가? 아 여기 깨끗한 사람은 못 올라오던데 <웃음> <없어서>. <웃음> 또 교체하러 갔나보죠 아파타 음. 아파타 저장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그러게요 저는 뉴비기 때문에 <웃음> 네. 가져온 것 밖에 못해봤는데 저장하는 법은 아직 미숙해서 솔직히 몇 시간 하셨어요? 진짜, 솔직히. 솔직히. 하면, 진짜, 합치면은, 3시간? 4시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브이챗을, 이제, 네. 소통이 잘안 되니까 제가, 영어나, 일본어도 안 되었고, 그냥, 이따가 대화를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냥, 보고만 있었지. 한국인들 많잖아요. 트러리라고. 근데 닉네임이 대부분 영어로 이니까 읽을 수 있으면 은 읽는데 뭐 읽는 게 있으니까 일단 가져와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제 노력 좀 해보려고요 계속 해봐야.. 말도 해봐야 되니까 이게 올라오는 부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가 유튜브 좀 봐줘 봐서, 이거 안 나올 텐데. 있어요. 하쿠님, 뭐, 이제, 원래 면 높은 데서 이게, W랑 스페이스 따다다다다닥 하면 되더라고요. 아, 전 눌러봤어요. 그냥, 되는데 눌렀어요. 점프 아, 어서와요. 닌자, 이렇게. 어, 떨어졌다. 어, <웃음> 아깝겠다. 오 올라가, 올라가나 오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막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거. 오 맞다. 아,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하시오? 웃음> 안녕하세요. 내 몸에서 연기 오 사라졌는데? 어? 응? 많이 머리 아픈가 봐요. 변태가 많다 했는데, 변태보다 머리 아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 아... 그렇구나. 저번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앉아서. 몇 응. 키로 했었는데, 그건... 부더라고요 그냥. 응. 처음에 뭐지 하다가 보니까, 아, 깨달았죠. 내 캐릭터 팬티를 보더라고 말이라도 걸면 글 썼지만 말도 안 걸리니까 원래 이게 계정 하나 더 있었는데 박제됐다고 들어버렸거든요 근데 찾아봐도 없는데 그... 한.. 한달 전인데 닉네임을 까먹었어요 이름을 박지 됐다고 하는데, 거예요? 네, 그런, 그런 거라고 있어요. 유튜버 누가 있지? 뭐, 저도 촬영은 하는데, 음. 주로 방송만, 게임 방송 하니까, 브이첼 한번했어요 근데, 근데, 말을 잘 못하니까, <웃음> 저도 주로 이제 부해채소 많이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일본어 그거 서정 가서 일본어 한글로 배우는 거랑 쓰는 거 회화하는 거랑 영어 사왔고 읽고 있긴 있는데 아직 익숙해줄은멀어졌어요 음. 일본 일본어가 되게 어려워. 그래도 중국어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일본은 잠깐 해서 조금은 가능한데, 살짝 힘든 건 가능해요. 히라가나라. 그나마. 그다음부터 문제지. 음. 안녕하세요. 겹쳤다. 어, 거이구나 아니구나. 어, 그럼 여기 있었는데 떨어지는가 보네. 어디서 들려는데 그래요? 저기 앞에 이렇게 모여 고양이 있는 쪽 물이인가? 그쪽 무리 같은데 제가 저, 저런 데 끼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잘 따라, 머리가 따라오지 않아요 넘나 슬퍼요. 아니면 네이버, 네이버 번역기 같은 거리면 되죠. 아, 그래도 되는데 이게 채팅을 말하는 걸 돌리는 법은 모르니까 채팅 친거면 복사해서 하면 되는데. 뭐냐 네이버 번역기 같은 거 하면은 발음도 나오지 않아.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잘못 해봐서 아... 한 번에 써봐야 할 텐데 안 써봐서 몰라요. 아니요, <웃음> 아, 참고로 이걸 찍고 있는데, 박지참 지금 녹화 중인데 잘 찍히고 있네요. 저분은 어제 영상 올려도 영상 올려도 내려달라면 내리기 때문에, 바이 바이 유감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그러게요. 이게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음. 유튜브 찾아서 아파타 다운받는 거에서 적용까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만드는 법은 모르니까. 아, 혹시 만드는 거. 그지 만들,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려거든요 네, 보는데 만드는 사람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거를 갖고 오거나 그 만든 거 중에 다른 사람 이제 이포영 같은 거 있잖아요. 춤이나 이런 거. 적용시키는 것만 있더라고 많이.. 그게 낫죠. 부타닝 사람한테는.. 부타면은.. 어, 잘못 잡았어, 유감. <웃음> 여기 딱 가운데 선.. 아까 전엔 잘 잡더니 이번에 못 잡으시네.. 과연 이번엔 성공하시나? 어, 너 멀죠, 유감. 아유 <웃음> <웃음> 왜 역해요? 음. 아직 제가 편집을 못하는데 음, 저삑 붙이는 빅을 붙였는데 어떡하나? 3, 2, 1, <웃음> 성공 오오 오, 오, 성공했다 축하드려요. 어, 유간왜이어 <웃음> 어허. 어 야, 내가 이름너쳐다보 아, 뒤통수가 참멘들맨들 하시네. 갔다 오면 또 여기 오기 힘들잖아요 또 실패할까 봐또 가기 가기 그고 뭐라는 거나 귀찮을 텐데. 설렸어. 아바타 가지고 왔네 또. 아바타는 올라... 어,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고인물이다 고인물이라니좀 파란색 안보여요 미디. 어디서 거짓말을 전 어떻게 보여요 전 이미 회색이요 그렇구나 파란색이요? 저거 뭐 디지털 여기서 신사에 한 3주 전인가? 앉아서 있었는데, 캐릭터 여캐, 롤이 체용 캐릭터로 앉아 있었는데, 어떤 캐릭터 하나 와서, 추룹추룹 하다가, 아저씨랑 비밀친구 하지 않을래 하다가, 이걸 어떻게 쫓아내지 하는데, 계속 쫓아오니까, 이상한 소리가 이제, 남자가 일부러 여자 목소리에다가 잘, 목소리, 잘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 했더니, 어, 그렇게 하니까 다행히, 덜 쫓아오나 했더니, 이번에는 더 쫓아오더라고. 기갱을 실행했더니, 쫓아올 줄은 몰라갖고. 그래요. <웃음> 아 그래요? 재밌게 보세요. 노래 잘 부르시네. 아, 아, 있었구나. 아. 네, 아까부터 노래 소리 나게 했고, 반응이 잘불러주었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있었어요. 아, 이것도 계속 녹화하고 있었어요. 치킨, 아무나 치킨, 아무나 치킨. w h 죠 t is your name? w h a n e y ほんと이제じゃない。絶対今に。チキじゃない。ちゃよ。お。 다시 오셨네. 어, 유감. <웃음> 피카츄 보러 왔는데 야, 잘조어한다 VR채 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주로게 귀여운 캐릭터에 다리터나 아저씨가 있다는 게참 <웃음>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역 같은 걸 아시지? 제가 해봤는데 어, 다행히 마이크를잘안 했어요 외국 두 분이 커플 있는데 와서 귀엽다고 쫓아가면서 쓰담쓰담을 하는데 그건 까는 괜찮은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뭐, 무슨 무슨 말하는 거지? 내 어떻게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미국인이 아니야.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단어라서 그래서 뭐 그런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